Before we continue with the video, I want to give a huge shout out to Cluebox for sponsoring today's video. Clutebox sells K-pop subscription boxes that are filled with K-pop merch, Korean snacks and Korean skincare delivered straight to your door every season. You can expect K-pop merch like shirts, bottles, photo cards, stationery, and even full-sized premium Korean skincare products. Clutebox is available in 13 different K-pop groups. Yes, 9 new K-pop groups were just recently added. The Clutebox is only available in limited quantities, so get one for yourself or a friend before they sell out. Link in the description. 여기 어어갈 아, 갈. 어. 자, 여기로 시요뭐는데 어, 이 여기 있어요. 차요? 아, 도착했다. 왔다, 다 왔다. 뭐야? 오. 오야. 하나. 오. 들어와서 나, 와, 돼요? 오. 아, 뭐야? 야 하나. 아, 뭐야. 야 <웃음>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야, 두 개. 어 오야. 와! 와야야야 너무 비어 야, 야, 야, 너... 야, 비용! 야, 야 이거 지금 세부 지금 야나 언제 봤어? 뭘 하는 야본냐야야분위 무슨 애와태이멋있다와 아, 끝난 거야? 태위? 어 끝났어. 태영 씨야. 자, 렛츠 고. 자, 자 딸기 공기 해도 돼요? 딸기 공기가 뭡니까? 딸기 공기도 뭐예요? 뭐야, 그게? 딸기 공기. 딸기 공기가 뭔데? 그지 아. 자. 이단 도전 슈가 형, 되게 아프다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아니 뭐속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아직도 2단이야. 지 하하+ 하 <웃음> <웃음> 나 진짜 왔어. <봤어. 웃음> 그래, 왜안 떨어지지? <웃음> <웃음> <안 떨어지는 걸 웃음> 저도 무심코 여기 보고. 있... 나는 언제쯤 떨어지나 구경하고 있었어. <웃음> 아, 자, 자. 아,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웃음> 뭐하냐? 이거 아니야. <웃음> 아, <웃음> 뭐 있냐? <했냐>? 뭐 있냐? <웃음> 셋. <웃음> 뭐하냐? 이거 아니야. <웃음> 아, <웃음> 아, 얘는 지금 낚았고요. 우리는 지금 던졌고. <웃음> 던졌고요. <웃음> 당연히 이거지. 아니. 그니까 심지어 누가 이렇게? <웃음> 아니야 이거 이거 가치관 지향점이 다른 거. 오케이. 저는 아, 결과에다 정신 게. 친구야. 아 이거. 하나, 둘, 셋. <웃음> 야, 야 이거다. <웃음> 이 뭐냐고 이거는. 방탕한 남자. 아한잔 주자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뭐 있냐? 뭐 있냐? <웃음> 뭐 있냐? 야안 <웃음> 해고 그냥 나 이렇게 하니까. <웃음> <이러면서>. 아 이거는. <웃음> 이거는. 자 가자. 하나, 둘, 셋, 셋, 셋, 셋.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he fucked up. 설 h 설마. a 얘 t 얘는 얘는 s 네요 누가 누가 n a t h u m b n a i 결 y 잖아 h yeah, yeah. I'm not a girl. I'm not a g i r 찍지. 야, 보시 t a g i r 없는데? 이게 t 무 길어 r l i o a t r o a t r not i i a r t i i a r t i i a r t i m o i n t r i n i n o r o i n t i t i i a r t i n i t r n o a r i t o t i I'm o i n t r i n i 이게 불러졌어어쩌다도 뿌러... 이렇게 가망이 없는 데 이거. 예. <웃음> 아, 아니야, 태형아.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받침. 이렇게. 어우, 받침이 부러졌네 미안하다. Rest in peace. 네. <웃음> 숨었어. 숨었어. 아, 안 보여요. 고치. 부끄러워서 숨었어. 나와, 나와. 괜찮아. 야, <웃음> 네,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괜찮아. 여기 나, 여기가 좋은 사람 아, 어, 강아지풀 알지 않아? 에이, 여기다 어 좋은 사람들이야 어 괜찮네 자, 소개해 주죠 어, 이 꽃은 음 정말 이 꽃이 뭐예요, 혹시? 달려있던 거요? 네 리시안 셔츠 리시안 셔츠로 <웃음> 러시안 셔츠? 러시안, 러시안, 러시안 셔츠라고, 셔츠라고 네, 한거 같아요 리시안 셔츠로 네. 제가 이렇게 한번 네. 얘를 주인공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팬 없나, 팬? 헤이, 클로이, 사진 찍자 펜 없나? 펜? 펜 어. 있어요, 펜? 형 씨, 힌트를 찾아서 여셔야 돼요 좋아. 어, 나 limited... 왜 어, 다물을왜 그렸을까? 다른데? 어 다른데? 뭐냐 아니, 도와달라고 아, 그 우리한테 얘기해 도와줘요, 내가. 앙팡매. 도와줘요. 도와줘요, 아, 아, 도와줘요 아, butcher, 아, 빨리. 앙팡매. 빨리. 아, 아니, 와너 진짜 창의적이다, 그지 지민이 그거. 어. 지민이 하고 싶어 하는것같은데 아니, 진! 베토벤 3번 교향곡 뭐냐? 음이라도 좀 짚어줘.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 노래 중에 저런 게 뭐가 있야 <웃음> 야, 우리 노래가 이런 느낌이냐? <놀람> 아저 저 마지막 범퍼 이게 뭔데 범퍼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뭔가 제이 홉 지로클라 어나저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 나도 거 나도 이 나도 이거 나도 거 나도 이거 나아 이거 나도 이거 나이 나도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어. 나도 이 어, 어, 어, 아, 이거 한거야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아, 빛 아, 빛나 이거 아, 나 이거 나도 나이나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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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니, 전국일찍히 야, 나, 나 손만 나온다고? <웃음> 자, 하나, 둘. 아, 같이, 그래도 같이 나오겠다 진짜 하나, 코만 나온다. 하나, 하나, 둘. 나둘나 앵글이 창의적이에요. 제우은 성실한 사람이라서 그런 앵글 기대하기 힘들다고. 과연 아, 그럴까? 자, 갈게요. 자, 하. 아. 아. 방패. <웃음> 방패. 방패. 방패야? 토르 아니야, 토르? 자, 하나, 둘, 셋. <웃음> 나이스나 좋았어. 너형 어딨어, 신형? 왜, 왜? 신형 형, 한 번만요. 진영, 제발 지금 당장 라인업. 여기, 여기. 아, 됐어, 됐어. 형. 형. 어, 어. 한 어. 가자, 아, 야, 야, 번만 해. 가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한 야. 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한만 야. 야. 신나 빨리. 옥상 한 번만 가자. 어? 옥상, 옥상 딱한 옥... 번만. 옥상은 너무 힘들지 않냐? 방탄소년단 형, 아니야? 엎어요. 내가 엎어줄게. 아 야, 옥상은 너무 힘들 가자. 방탄소년단 아니야? 어 옥상 한 번만 가자. 야, 땀이 너.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옥상 한 번만 가자. 그건 안 돼. <웃음> 아니, 내가 옥상 도와줄게. 내가 모든 옥상이면 가봐. 안 갈래. 다, 다 퍼졌어. <웃음> 아. <웃음> 얘, 얘 포기했어. 이게 방탄소년단 어떻게 찍으 하는 거야? 이찍찌 말라는 거 아이가? <웃음> A few moments later <웃음> 와, 와 진짜 트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독특하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이거 쪼끄만해 이 친구 방탄소년단 맞잖아요. 육대 삼입니다. 네. <웃음> 야, 이거 멋있게 한번 봐 주자. w 자, 자, 자. 자 <웃음> 야, 야, 야, 야, 야. 이거 야구로 따지면그 카메라 사시고. 자. 야. 자. 야, 자 이거 1점 봐줍시다 진짜 1만 분의 1 어, 확률로 형 나올 아, 자, 형형 제, 형형 자, 형자 태용 씨 복권 사세요 저라면 로또 선사니다 1점 되는 거 아니에요? 1점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아 이거 귀엽다. 너무 명장면이라 유효, 우연출 해드릴게요 네. 어, 진짜 모르겠어 아, 정말? 정말. 있었지? 있었지? That's suspicious. That's weird. 나 엘리베이터 봤어 형. 봤 o u 까 s 사람 a h a t s t 거 아닐까? 음... 자, 여러분, 구돈는시작하겠습니다 라면에 들어가 는 <웃음> 다시마, 엉 몸, 몸, 몸, 몸, 몸, 몸, 몸, 몸, 몸, 몸, 몸, 같이 다이담 진행을 좀해 주세요. 저안 그러고 자, 자, 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라고요. 자, 예? 파이 담치. 진행해 주셔야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보세요. <웃음> 다시 봐. 여러분 갑니다. 담인데? 아, 나 땀나. 어, 뭐야? 꽃발 주민아 전구. 와, 뭐야? 꽃발 주민아 전구. 꽃발 주민아 전구. 꽃발 주민아 전구. 오래 걸려요. otapea a s h i r t u s i 어pea a c o l o 어 p e 제 a f a v o 어pea 니 o hair! 니어요어 p e 니 a hair 니 a i r h a 니 r hair 니 a i r h a 니 r hair 니가 i 가 h a 니 r hair 니 a i r h a 니 r hair 니 a i r h a 니 r h a 간단하더라고. 깡깡, 너 이러면서 뭐 어떻게? 해. 네, 그렇게 해서 90도요. 네,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여기서. 네. 아 그렇죠. 어, 아. 좋다. 어, 남준아, 그렇죠. 보여줘, 좋아요. 그렇죠. 좋아. 그렇죠, 그렇죠. 좋아, 좋아, 나이스. 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오, 잘했어 뭐지 좀 가자 <웃음> 뭐지 내랩 파트인데 모르겠는데 하루처럼 하루처럼 어. 어 하루처럼 그러니까 약간 처음처럼처럼 약간 하루처럼 이런 하루만 거. 아니야 나 진짜 모르겠어 내 파트인데 좀 좀이야 좀좀파라아아 그거구나 파란 불들이 저 파란 불들이 어저 푸른 푸 푸른 별들 저 푸른 별들 푸른 별들 그게 뭐였지 그게 가 있어 우리가 하세요 뭐 푸른 제목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거 그래 그거네 그래, 그거 맞잖아 그거 안. 그거 맞잖아 그거 <목소리가> 뭐? 나나보 그거 그거 뭐. 네 그거 아난 그냥 그러니까, 뭔데요 그거 뭐지 제, 제목이 뭐지 <목소리가> 이거... 아니야 뭔이야아 <이거> <목소리가> 그게 뭐였지 <목소리가> 아그 가사가 그 제목이가 뭐였냐 내 미래를 향해 가저 푸른 바다와 내 해를 츠를 믿어해 어. 어. 수십 자리 신발에 또 수십 자리 패딩 수십 자리 시계에 또 슈가 비비비비비 아, 그러니까. 비오 또, 수십 짜리 신발과 또 신발. 수십 짜리 신발과 수십 짜리 신발 신발에 수십 짜리 신발 ya, 나 이제 맞혔는데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저거 저거 신발에 또몇백 짜리 뭐냐 수 뭐야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아니에요. 아니요. 수십 짜리 신발에 또 수백 짜리 패딩, 수십 짜리 시계에 또 으스대지 괜히. 아. 굴뚝부터. 우리 거다 시켜볼래 우리. 그러면 감당될까요? 뭐. <놀람> 여러분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잖아. <놀람> 여러분, 나 바다에 왔어. 갈게요. 야! 타이빙 해줘! <웃음> 나 바다에 왔어! 갈게요! <웃음> 탑승 중에 물에 티거나 손에 옷이 젖은 손님은 출구 계단 좌측의 건조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롯데월드 흐룸 라이드 탑승 완료! 그러면 이거 준비 출발! 아 <웃음> 원래 그렇게? 잘하네. 저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오늘은. 오늘은 마마! 오케이. <웃음> 마마! 오케이. 마마! 마마! 이건 뭐예요? 이것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림 <웃음> 그려야이 괜찮죠? 야, 이거 그냥 가운데다 둘래? 형, 이거 한 번만 들고 와주시면 안 돼요? 저거? 여기다 놓읍시다. 야, 태형아! 태형아, 나쁘지 않아. 어? 좋아, 그그림 아니, 아니, 그림. 야, 이걸 이구성에다 박아줄래? 어떤 게 나아요? 어? 아니 나는 난 거기도 뭔가 느낌이 있어 나 앉아봐 야야 야, 우리 집 너무 좋다 야야 상상을 파괴한다 산상을 파괴한다 민아 민아 민아 오야 참신해 새로운 달상이야 이 약간 꽃인데 꿔 베이컨 꽃? 베이컨 화분? 어, 아니 원래 그런, 그런 간장 요리보다 더큰 그, 저희 아, 양념 소스가 아, 네. 요리보다 더큰 딱... <웃음> 몰라 요리보다 그 트레드나 지야 대박이다 음식은 <웃음> 될거 아닙니까 야 항산했어요 음식은 될거 아닙니까 아웃음 아, 잠시 5 오점 더 드립니다. 저희는 완성입니다. 저희 끝났어요. 네. 자, 그러면 이쪽. 네. 맞죠? 저희 메인 요리. 어니스트. <웃음> 용 <저> 받았어. <웃음> <저희> 해물찜부터 <웃음> 말씀드리자면. 그럼 감자전의 이름은 뭐인가요? 네, 감자전은 뭐? 미니 감자전. 솔직히 저는 지민 전을 이렇게 더 부각시키기 위해 정원에 가진 다람쥐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아 이게 이게 지금 봉인된 거예요. 이거. 자봉인 <웃음> 세제. <웃음> 장난 아니에요. 어, 얘는 네. 얘는 풀려났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물이렇꼬 이렇게 넌왜이